11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 축복을 드릴게요. 지금 이 축복을 뽑아서 가져가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 요 11월의 축복이에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러모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 더 나를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 한 걸음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축복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11월에 축복을 준비해봤어요. 만약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이 카드를 뽑고 축복을 받아서 원하는 일들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은 모두를 위한 제너럴 리딩인 점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1번 분이 11월 한달 동안 겪게 될 어려움은 뭘까요? 우리가 축복을 해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제가 먼저 카드를 뽑아봤는데 11월 한달 동안 1번을 뽑으신 분께는 왜 이렇게 상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일에 이렇게 하나하나 간섭하려고 하고 나에게 참견하려고 하고 나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 자기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야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길이 옳은 것이다, 너는 틀리다 그르다면서 나를 좀 괴롭히는 모습들이 있네요. 그래서 1번 분은 여기서 11월 한달 동안 상당한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상,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이 1번 분에게는 정말 떼어내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어떤 굴레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더 그게 힘든 점은 이 사람은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고 때로는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1번 분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서 조금 괴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1번 분을 위한 축복으로 이 카드가 나왔어요. 보시면 거북이들이 자기 자신의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 산란기 거북이들을 떠올려 볼까요? 거북이들에게 누가 알을 어디서 낳으라고 너는 알을 뭐 북이 45도에서 낳아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거북이들은 자신의 본능을 따라 자신이 가야할 길로 나아가요 이 컵의 여왕도 그래요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 알고 있고 본능에 따라 걷고 또 걸으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곳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죠 11월 한달 동안 나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의지하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참견을 하며 사람들이 괴롭히겠지만 그러지 않도록 우리 1번 분이 자기 자신의 마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원하는 바를 오롯이 향해 갈수 있도록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앞으로 사람들이 괴롭혀도 1번 분은 1번 분의 생각이 맞다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 흔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란 사실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간섭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걸 놓치게 되죠 그리고 돌아서서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하게 되잖아요 저는 1번을 뽑으신 분들이 그런 후회를 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11월 한달 동안 나를 간섭하려는 사람들의 눈을 제가 조금은 가려드릴 테니 1번 분은 조금씩 앞으로 터벅터벅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세요. 거북이들이 자기 새끼를 어디서 낳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처럼 일번분의 미래, 일번분이 바라는 것들, 일번분이 해야만 하는 것들도 결국 일번분의 손으로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깊은 바닷 속은 어두워 보이지만 거북이들은 길을 잃지 않아요. 우리 일번분도 길을 잃지 않도록 저도 멀리서 11월 한달 동안 응원하고 있을게요. 일번분의길 밝게 빛나기를 바라면서요. 일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이번 분에게는 어떤 축복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번 분이 겪을 만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카드를 뽑았어요. 보시면 컵에 기사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때로는 좋은 소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으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뭔가 달콤한 소식이 왔어요. 나에게 정말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달콤한 소식이 왔는데 사실은 여기서 거둘 수 있는 성과는 별로 없는 거예요. 누군가 달콤함을 가장해서 나를 속이려고 하고 그리고 나는 그 속내가 어느 정도 비쳐보임에도그 소식에 자꾸만 손을 뻗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사실 카드를 뽑으면서 이번 분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카드가 나왔는데요 텐 오브 스워드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검 10개의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정말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내가 몰려있고 어딘가로 내가 손을 뻗어야 하는데 나타나는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내 마음이 너무 고단하죠. 그게 그 소식이 꼭 좋은 소식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절박하게 손을 뻗쳐야 하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담들기 전에도 그렇고 항상 문득 내 마음에서 올라와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번 분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을 제가 골라봤는데요. 이번 분을 위한 카드로 바로 이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까마귀들이 백조와 여인을 살펴보고 있지만 두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누구도 해치지 못할 거거든요. 제가 당장의 어려움을 마치 마법처럼 얍하고 없애드릴 수는 없겠지만 11월 한달 동안 우리 이번 분이 어딘가에라도 기댈 수 있도록 아주 자그마한 공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곳에서라면 어떤 기약이 없는 좋은 소식 혹은 나를 괴롭히는 이 많은 것들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휴식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너무한 것은 이렇게 힘든 상황이면 내가 쉴 자리, 나를 힐링시켜줄 자리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번 분에게 포근하고 복실복실한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들어드렸으니 11월 한달 동안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기운을 거기서 조금씩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텐오브 스워드의 카드 혹은 어려운 카드가 나왔을 때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괴로움이 가득 찼다는 것은 이제는 위로 올라갈 차례 그리고 이 검들이 사라질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돌고 순환되고 그리고 좋았던 일들도 나빠지고 나빴던 일들도 좋아지기도 하죠. 우리가 텐 오브 스워드의 다음에 있는 카드를 생각해볼까요? 에이스 오브 스워드잖아요. 어떤 여태까지 내가 겪었던 부당한 일들이 해결된다는 카드이기도 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내가 어떤 결단력 그리고 검 자루를 쥐게 된다. 이런 뜻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죠. 그러니 이번 한달 동안 제가 마련해드린 조그만 축복으로 마음 많이 나으시고 그리고 그 나아진 마음으로 이번분이 바라시는 바 모두 성취하게 되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3번분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해주려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하죠. 그런 삼반분의 상황으로 매달린 상아람이 나왔어요. 이 카드를 보면 지금 삼반분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삼반분을 조금 이용하려는 모습 그리고 너무나 삼반분에게 많이 기대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매달린 사람은 사람들을 위해 거꾸로 매달렸죠.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희망, 소망, 꿈을 위해서는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걸 스스로 풀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3번분 주위에 이 사람들이 자꾸 3번분 주위에 와서 한탄을 하네요. 하소연을 하고 징징거리고 힘들다고 하고 그런데 실은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3번분의 상황도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누구라도 나에게 와서 손을 뻗어주면 좋을 텐데 누구라도 나를 도와주면 좋을 텐데 3번분은 어쩌면 이런 사람들의 요청을 잘 거절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부탁할 때 거절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될지 혹시 이걸 거절함으로 인해 이 사람과 영영 나쁜 관계가 될지 우리는 많은 걱정들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나의 걱정을 이용해서 나에게 이렇게 희생을 요구하기도 해요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3번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축복은 너무나 알맞게도 이 카드가 나왔어요. 어쩌면 햇살이 반짝반짝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저는 이 카드를 봤을 때아 밝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 완드 에이스 카드, 이 카드의 축복의 의미는 용기예요. 제가 3번 분에게 다가가려는 사람들, 3번 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3번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3번분이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용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행동의 결단력을 드릴 테니 이번 한달 동안 3번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그래도 덜 3번분을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11월 한달 동안 우리 3번 분에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시달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렇게 따스한 빛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사실은 인생에 있어 거절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과업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뭐든지 한 번에 되지 않고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해야 잘 거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은 무언가를 해주는 것보다 내가 무언가를 거절하기 내가 싫다고 얘기하기가 더욱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지만 이런 착한 성품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지 한 걸음 입을 한번더뗄수 있도록 아주 작은 용기를 드릴게요. 실은 이렇게 작은 용기가 결국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만큼 큰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한 걸음을 떼는 것이니까요. 지금 그한 걸음을 뗄수 있는 용기를 제가 드릴 테니 11월 한달 동안 누군가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아니야 라고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번분 제가 응원하고 축복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4번분에게는 어떤 축복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4번분이 11월 한달 동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엄격한 사람이 보이네요. 주위에 나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는 너무 엄격해요. 내가 해야 할 것들도 많고 내가 앞으로 나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때로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더라도 잘하고 있어, 그래 쓰고 있어, 너 노력했어, 수고했어. 이런 말들이 정말 필요한데 때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발전만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위로는 해주지 않죠.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는 안 되는 걸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해주면 안 되는 걸까? 무언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어 할 때만 나는 빛나는 사람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물론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엄격한 사람들의 시선도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나를 너무나 엄격하게 나무라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어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번분에게 필요한 축복으로는 바로 이 카드가 나왔어요. 투 오브 컵스 연인의 카드예요. 제가 11월 한달 동안은 우리 사번분이 이런 엄격한 사람들의 시선에서 조금은 벗어나도록 축복을 해드릴게요.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어떤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좋아하기보다는 좀더 있는 그대로 사번분을 봐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실은 우리가 바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어떤 근사한 집, 자동차, 돈 물론 다 좋지만 그런 것들이 없으면 불행해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많은 돈보다도 더욱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번 한달 동안 4번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전보다 덜 엄격해지고 너그러워지고 4번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멋진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좀더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이 축복에는 축복이 좀더 강해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4번 분이 4번 분이 좋아하는 사람,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 그리고 아끼는 사람들을 만날 때그 사람들을 좀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신다면 그 사람들의 시선도 축복도 한결 강해질 거예요. 4번 분이 더 이상 사람들의 냉정한 시선, 나를 자꾸 앞으로 향하게는 하지만 너무나 괴롭히는 이런 엄격한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번더 힘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4번 분 11월 한달 동안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곁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랄게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11월 한달 5번분에게 필요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축복하려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부터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5번분에게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카드를 뽑아봤어요. 그런데 5번분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가정, 혹은 너무나 사이가 좋아 보이는 커플, 행복한 가족, 그리고 좋은 친구들 같은 어떤 완벽한 공동체에 대한 이상과 꿈이 오번 분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자꾸 비교해보게 되는데요. 저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너무나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부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친구이니만큼 잘 돼서 다행이다 행복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떤 우울한 날이 되면 나에게는 아무도 없는데 좋겠다 부럽다 하는 질투의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따스한 불빛을 보게 되면 괜히 내가 있는 곳이 더 춥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먼저 알려드릴 것은 5번 분은 11월 한달 동안 꽤 강한 운이 들어왔으므로 이런 부러움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뽑은 축복의 카드로도 연인의 카드가 나왔어요. 만약 여태까지 어떤 갈망이 있었다면 그 갈망을 채워줄 만한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제가 아주 조금 더 축복해 드릴게요. 지금 5번 분에게 필요한 건 아주 약간의 한걸음이고 아주 많은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등을 떠밀어 드리도록 할게요. 5번 분이 바랬던 이 컵텐의 상황처럼 5번 분을 이해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합쳐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이 카드를 자세히 볼까요? 나무 두 개는 정말 서로 닮았어요. 나무 두 그루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좀더 계속 지극히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정말 비슷한 운명을 타고난 또 하나의 나 자신인 거예요. 옛날에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나와 맞는 조각을 찾아서 대굴대굴 굴러간 어떤 동그라미의 이야기 말이에요. 동그라미는 어떤 조각을 찾기 위해 떠났지만 결국 알게 되었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맞춰가는 것임을 이 나무들도 처음부터 아주 똑같은 운명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끌어안고 비를 맞으며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면서 결국에는 서로에게 딱 맞는 굴곡과 넓이와 그리고 어쩌면 운명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번 분이 혹시 11월에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도 좀더 5번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힘을 더 드릴게요. 두 분이 서로가 반들반들하게 맞춰가며 언젠가는 딱 맞는 한 쌍이 되길 바라면서요. 11월 한달 동안은 5번분이 꿈꾸던 완벽한 것, 어떤 조화, 결합, 그리고 내가 꿈꾸던 어떤 관계를 꼭 이뤄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